How are you? 자 여러분들 현재 포켓몬고에서 뮤츄레이드 등 겁나 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하게 된 이유 바로 이 포켓몬고 카드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야 이거 이거 거의 전쟁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포켓몬고 콜라보라서 그렇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안에 뮤츠부터 해가지고 1세대 스타팅 포켓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얻으려고 뭐 진짜 광클질 오지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포켓몬고 확장팩. 여기서 꼭 뮤츠 특일이나 아니면 은 흑자몽 오케이. 떴으면 좋겠네요. 한 박스에 20팩 이거는 샤이니스타 그리고 부클맥이랑 동일한 등급의 그런 강화 확장팩이네요 짜르르라 오늘 목표는 요 뮤츠 특일 하다못해 찬란한 시리즈가 무조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흡잡은 꼭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전에 한번 우리 커요미 꼬부기 하나 잡아가지고 오늘 체크 한번 해봅시다 한방에 잡히냐 깍. 그렇지. 일단 꼬부기 잡았으니까 꼬부기 하나 무조건 나올까요? 어? 근데 얘는 뭐야? 사촌 먹 처음 먹었는데? 어디서 나온 포켓몬이니, 너는? 1세대는 아니고 무조건. 초록색일래 약간 이렇게 이루친 줄 알았어요, 순간. 바로 한번 까봅시다. 와. 일단 첫팩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얘 근데 보니까 뭔가 기믹 같은 게 되게 많은 거 같던데. 어? 유튜브? 아 그리고 데기라스 요기 지나가면 이제 마기라스가 또 나오죠 보이시죠? 개책감 겁나 높은 거기에 라플라스 어서왕 오케이 두 번째 팩 보자고요 짠 짜잔 와 파이리 아, 여기다 뭐 파이리 리자드 리자몬까지 나와주면 아주 근본 스타팅 완성인데 이걸 드디어 보네요 거기에 롱스톤 콩돌기콩돌기가 나오네 또 저는 뭐 1세대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1세대만 나오는 것도 아닌가봐 블랑시 어? 아얘 이름이 블랑시였구나 이제 처음 알았네 이게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진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얘가 프리저 진영인데 이름이 블랑시였구나 와우 거북왕 무대폭 발사! 퓁, 퓁. 와 그리고 프로모션 카드 방금 깠더니 아이템을 주네? 일단 뭐 엄청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는 않네 이 코드에서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 팩 어? 와우 카요미 EV 이상해 C가 또 나왔네요 CC. 이거 최근에 보니까 그 배스킨라빈스랑 콜라보 했던 제품이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사면은 <웃음> 이상해 씨 피규어 주는데 그 뒤에 이걸 뭐라 그래? 뭐 쌈밥이라고 해야 되나? 뒤에 이 꼬다리 똑 떼가지고 실제로 그... 다육이 있잖아요. 선인장 심어서 실제 이상희 씨로 만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거 완전 쩔었어. 그나저나 좋은 건안 뜨냐? 어? 루나톤? 오 멜메탈! 그렇죠. 지금 또 한창 이상한 상자를 까면은 멜판 이로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녀석이 진화 형태입니다. 아주 멋있어. 근데 확실히 강화 확장팩이라 그런가, 무조건 한 개씩은 껴주네, 레어? 일단은 스타팅 애들은 다 나와줘야지, 솔직히. 짠! 아! 아까 제가 잡았던 까부까부 까부기가 같이 나와버렸네. 오 예. 꼬부기가 꼬부기를 실제로 만난다면? 살아 움직이는 꼬부기 카드 완성! 자. 잠깐만, 이 꼬렛은 검은색인데, 얘는 이로친가요? 아니지. 알로라, 아, 알로라 지방의 꼬렛이라 검은색이구나. 1세대? 포켓몬의 마스코트죠. 삐카츄삐카츄가 나왔네. 어, 거기에 리자드 넘어서 노보청? 이 노보청에는 이게 잡은 적도 없는데? 이게 몇 세대 포켓몬이야, 얘는? 오케이, 거기 이제 리자드까지 됐고, 여기에 리자몽이랑 이상의 꽃 얘네들만 나오면 되겠다 아 이거 한번 잡아줘야 되나 어째 예, 너 일단 제물이 되어라 샤아 근데 그거 제가 포켓몬이 많이 나온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왜 향로를 켜놔도 이게 포켓몬들이 안 나오냐? 자 다음 팩호호 호. 근데 확실히 이번 팩이 가장 공감이 되는 게 제가 1세대를 직접 겪었던 세대라서 아는 포켓몬들이 마구마구 나오니까 엄청 반갑네. 다른 팩들은 봐도 모르는 포켓몬들이 거의 대다수라서 이게 참 애매했거든요. 거기에 아 얘가 그 파이어 진영의 칸델라군요. 보니까 얘가 SR 카드로도 나오는데 사실상 SR 중에서는 뮤츠특이를안 나오면은 의미 없지 않을까? 아이고 에버라스도 나왔네? 이러면 마기라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리아도스랑 아리보기 자, 이렇게 해서 <웃음> 꼬부기 라인은 완성이 됐네요. 거기에 떴다! 리자몽! 짜 리자몽이 한번 소환해보자. 이것도 제가 최근에 잡은 리자몽이거든요. 이쁘죠? 짠! 야 리자몽! 형이 너 직접 잡았다! 짜잔! 야... 야 이거 리자몽 덩치 커 얘는 덩치 커가지고 카드에 다 담기지도 않네? 자 기념샷! 잘카어 어때? 그너 사진이 담겨있는 카드 뽑았는데 마음에 드니? 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아 그나저나 뮤츠가 뽑혀야 될 텐데 멜타니도 나왔구만? 짜잔! 아니, 그시고. 이꼬시레 같은 경우에도 포고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포고 콜라보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 나왔네요, 카드가. 럭키. 로어 묘드레. 와 와우, 와우. 뮤츠. 저는 보통 더블 레어 카드랑 트리플 레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요번 거는 일러 역대급으로 나왔어. 이건 뭐죠? 뮤츠. 섀도우로 쓰는 건가? 좋아요. 일단 뮤츠. 너무 좋아. 다음은 누구신가요? 이상형풀 나왔고 꼬시레가 진화하는 갑주무산데 원래 꼬시레 같은 경우에는 좀 바퀴벌레 같아서 징그러웠는데 오 진화 형태는 좀 멋있습니다. 세 보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하나 나올 때 됐다고 이제 슬슬 알밤 아리아도스! 강철톤? 어? 오우막나뇨 보이스다! 와, 왜 이렇게 멋있어? 아니, 막난용의 그 육중한 무게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자, 또다시 막난용과 한 컷. 찰칵스. 야, 난용아. 그래, 너또 뽑았거든? 어때? 너 사진 찍혔는데 마음에 드니? 어, 이거 자기 실물보다는 잘안 나왔다고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야, 난용아.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왔어. 잠깐만 이게 V스타 이제 막나용 나왔으면 끝인가요? 뮤츠도 브이스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점점 이제 슬슬 하나 나올 때 됐습니다 콩돌기, 페이검, 네이티 포켓스톱 카드에다가 와우! 망나용 이까지 와우! 근데 이거 망나용 이가 이게 일러스트가 약간 트리처럼 나오냐? 너무 예쁜데? 확실히 요번 포고 카드가 1세대라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쓴게 티가 나네 잠깐만 근데 이거이상해 뭐 꽃이 안 나오냐? 고려 카드도 등장할 때 됐고 롱톤 확실히.. 어 근데 종류가 몇개 없어서 그런가 아하 역시 너도 양반은 못 되는구나 이로써 스타팅 완전 완성 자.. 이상의 꽃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실제로 등장한 또 이상의 꽃똑 <웃음> 닮았죠? 아주 포고에서도 잘 구현이 돼있어 이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 메타몬 카드가 있대요 일반 카드인 척하고 변신하고 있는 메타몬 카드가 있다던데 자폭타와 <웃음> 이거 야도한 일러스트 뭔가 느낌이 있다 포켓몬 같은 거 하지 마라 짜자자자자자 찬란한 카드도 하나 나올 때 되는데 아니 보이네요 리자드랑 와우 썬더 잠깐만 썬더가 나온다는 건 프리저 파이어 다 있다는 거네 이거 얘네들 다 모으려면 몇 상자 더 까야겠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썬더까지 나왔으면 탈라한 카드 나올 때 됐는데 또돌란게을 킹. 어우, 뭐 챙겼어.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었던 요 메타몽 카드 발견했어요. 이녀석이거 비번이로 변장하고 있었구만.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약간 두꺼운데요. 묵직해 카드가. 이거 뭐야, 이거 뗄수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스티커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 어, 어, 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같... 메타몽 나와라.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와 짜잔! 이번 일로 변신한 메타몽이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그나마 막 최근 포켓몬들이 좀 많네요. 한델라를 넘어서 와우 와우. 그렇지. 갸라도스는 또못 참죠. 어? 아직 제가 갸라도스를 잡은 적은 없기 때문에. 너 이렇게 멋있는 녀석인데 지금은 그냥 핵감이야 찰나나 카드 안 나오냐? 이브이 꽃이. 파이퍼레온네 뭔데? 아아 아 이번 거는 멜메탈 팩이었네요 와 이거 근데 멜메탈 VMAX는 거다이맥스 된 거는 또 처음 보네요 왠지 생긴 게 겁나 이질적이다 했네 나는 그냥 멜메탈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아쉽다 아니야 아직 한발 남았다 찰란하니 남아있어 자 넘어서 아아 아! 이로치 이상의 꽃이 나왔네요. 아이 그래도 다른 트레이너 카드 안 나온 게 어디예요? 남은 두팩 한꺼번에 봅시다. 랄랄랄랄랄랄라오 알로라 나시도 나왔네. 와! 그래도 마지막에 마기라스 완성시켜 주네요. 야너 포스가 장난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해서 한 상자 부랴부랴 까봤는데 최근에 저의 그 똥손흐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뮤츠특일 흑자몽 노려본다. 딱히 내려놓은 애들.